진짜 쓰레기 같지 않습니까? <웃음> 아니 애플사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 얘는... 던져.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유저들을 위한 희소식. 어? 바로 이... 라이트닝 젠더입니다. 이 음. 음. 애플 유저들이 엄청 고민이 많아요. 왜요? 이 라이트닝 젠더가 사실 이게 번들로 주는 건데 음. 음. 음. 지금 이어폰 구멍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구멍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음. 라이트닝 젠더로 이용해서 이어폰을 꽂아야 되는데 이게 또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아요. 음. 왜냐하면 음. 이 라이트닝 젠더라서 이 안에 지금 DAC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DAC가 이 안에 이제 박히다 보니까 음. 작고 가벼워지고. 음. 음. 당연히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본점에서도 이 라이트닝 젠더를 좀 괜찮은 걸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거다 할 만한 제품을 음. 찾지는 음. 못했어요 음.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디어 음. 추천할 만한 제품을 드디어 찾아서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음. 네. 얼마 전에 이제 카톡이 하나 왔는데, 네. 일본으로 이제 출장을 카톡. 간 지인이 아, 인증샷을 카톡.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걔가 출장 카톡. 아, 출장으로 갔구나! <웃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 지인이 산 다른 제품까지 포함해가지고, 진짜 네. 이렇게 두 제품을 들고 나왔고요. 음. 그 다음에 일반 라이트 닌젠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직접 비교해서 정말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네. 과연 추천할만한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퍼런스로 제가 들려드릴 곡은 네. 하임이라는 싱어송라이터 하임이요? 네. 어, 네. 초코 말고 <웃음> 하임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읽었지? <웃음> 하임이라는 여성 싱어송라이터 트리오 아. 네, 트리오의 원추백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얘랑 얘네 둘의 차이는 어땠나요? 얘는 <웃음> 던져. <웃음> <웃음> 아 죄를 드자 일단 이쪽으로 넘어오면. 네. 이게 막이 거친 아,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예 네, 네, 아, 완전 달라 요 네. 달라요 만약에 해상력의 차이로 이 가격이 나눠진다면 네. 아무래도 이, 이 녀석이 아니까아새 네. 케이블에서 들을 수 없는 킥소리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또렷하게 네. 나와요. 아주 또렷하게 어 원래 저기 번들 케이블에서는 원래 킥이 있었나? 얘딱 들으면 오! 킥이 너 있었잖아! 그런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고그 사이... 아니 그러니까 요 얘보다는 살짝 떨어지지만 네네. 해상력에서 음. 어, 이것도 본들보다는 훨씬 좋은데요 어, 괜찮죠 네. 역시 우리 황금기 형님 정답입니다 아 맞았네요 네. 그리고 저랑 지금 생각이 완전히 음. 똑같아요 네. 확실히 얘가 음. 그리고 꽂는 순간 볼륨도 좀 많이 올라가요. 아니, 볼륨이 올라가요. 네, 볼륨이 네. 꽤 커요. 네. 그리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음. 버튼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음악을 들으면서 충전을 네. 하시라고 음. 네, 충전할 수 있는 이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얘를 듣다가 음. 갑자기 얘를 딱 들으면 음. 오, 해상도가 확 올라가고. 네, 네. 그래서 이거의 가격이 지금 5천엔 5만원? 네, 5만원 음. 돈. 그 다음에 이거의 가격이 12,000엔. 아이, 더블이네. 더블 <웃음> 이상이네. 어, 그거 더블로 간 거지. 아, 네. 근데 확실히 이런 음. 기기들은 네. 무슨 이렇게 기능이 많으면 별로야. <웃음> 보통. <웃음> 그렇지, 그렇지. 어. 네. 원래 제대로 된 애들은 네. 기능 하나밖에 없어요. 네. 원래 원기.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음. 그 아이폰 일반 라이트닝 젠더 음. 진짜 쓰레기 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웃음> 아니 애플사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잡수 형이 어, 잡수형이 어? 음. 하늘에서 어? 음. <웃음> 통탄하고 음. 있다고. 그래서 저는 요두 제품을 진짜 강력하게 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음. 네. 사실 이것만 해도 네. 되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되게 좋아지죠. 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이걸로 넘어가면. 음. 야, 요건 DAC 급이다. 음, 어, 외장 DAC 급이다라고 할수 음, 있을 음, 것 같아요. 완전 뭐 좋은 DAC 이런 건 아니지만 음, 네. 어쨌든 우리가 포터블하게 들고 다닐 음, 수 있는 음, 외장 DAC에 음. 그거에 이제 딱 음. 반열에 들어서기 시작한다. 이런 음, 음. 어,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얘는 지금 해상도도 되게 좋고 음, 좋아요. 네, 네. 네. 네. 소리들의 이런 음, 질감이나 음, 이런 표현력도 음, 음, 되게 좋아요. 음, 음. 저는 아이폰 젠더를 끼다가 음. 이 5,000엔짜리 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12,000엔짜리로 넘어가면 음.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음.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음. 편의점에서 먹는 것과, 음. 그 다음에 조금 잘하는 프랜차이즈 집에서 먹는 것과, 음. 그 다음에 1인 셰프집. <웃음> <웃음> 오, 그렇게 차이가 확, 확, 확 벌어지긴 근데, 해요. 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얘 같은 경우는 반주에 비해서 보컬이나 이런데들이 좀 튀어나와요 음. 네, 그래서 되게 보컬을 조금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는데 음.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해상도나 배경이 되게 좋아지면서 음. 이 보컬이 배경과 되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 음. 반주들과의 밸런스가 더잘 음. 맞아떨어지는 음. 느낌 음.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뭐. 약간 보컬 중심의 음악들 음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더 성향에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보컬에 약간 그런 대역들이 부스트가 돼 있어서 음. 이게 더잘 맞으실 수도 있고 보컬이 되게 전면에 좀 튀어나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12,000원짜리 요 젠더로 들으면 조금 더 넓은 공간과 음, 어, 그리고 음. 좀더 많은 해상도와 많은 정보량과 음. 뭐 이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12000엔짜리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음. 이게 원래 우리가 음악을 만들고 음. 뭔가 작업을 할때의 밸런스와 음.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음. 있는 그런 젠더다 라고 음.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애플 쓰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돈 나갈 때가 너무 많네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음. 요새 이제 삼성폰 음. 거기도 이어폰 단자 없어졌잖아요 아, 뭐저 삼성은 안쓰니까 이럴때만 불어 <웃음> <웃음> 자 이게 ORB라는 회사입니다. 음향기기를 좀 전문적으로 만드는 음. 아. 회사인 것 같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더니 음. 멀티탭도 만들고, DAC도 만들고, 음. 케, 커스텀 케이블도 만들고. 음. 아 이게 좀환자기가 있는 회사예요. 음. 어, 확실히 그좀 일본 쪽 회사들 중에 그런 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네, 상태 안 좋은데 맞아 <웃음> 이게 자국내에서는 입지도 좋고 좀평이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아예 못하는 관계로 <웃음> <웃음> 어, 어, 이걸 그냥 일본에서 샵에서 바로 구매 온 거라서 인터넷상으로 이제 구매할 음. 수 있는 링크를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네, 저희는 이제 구독자분들의 힘을 믿습니다. 네. 댓글에 올려 주실 거라고 제보해 주세요.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폰 유저들을 위한 음. 아주 괜찮은 라이트닝 덴더를 음. 어,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사실 5,000엔 1 2천0 0엔 하면은 가격적으로 따지면 뭐 5만원 12만원 이렇게 네네. 하니까 네네. 뭐 아, 이런 젠더 사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어좀 가볍게 밖에 나가서 들을 때좀 음악 감상 좀 제대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참고로 저도 아주 기분이 가 좋습니다 아. 아, 이제 더 이상 거추장스럽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너 이거 제작비용으로 산거 아니지? <웃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